9월 23일에 방송된 황금 가면 90회 에서는 차화영이 서유라의 호흡기를 떼려고 시도하다 유수연에게 들켜 살해 시도를 실패하고 또 sa그룹 이 바른 파트너스에 인수합병 될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홍선태는 유수연이 박상도 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수연은 차화영이 서유라가 살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걸린다면서 병원에 가보겠다며 고대철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유수연 에게 전화한 홍선태는 정기욱 이사 한테 널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상도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구나 맞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수연은 서유라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며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유라가 모란재와 직원이었던 박상도의 딸이라며 아는 사람이냐 묻는 유수연의 홍선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란재와 화재사건을 묻자 홍선태는 내가 그때 공황장애가 심해서 외부일은 몰랐어. 나중에 모란재와 인수 얘기가 나오면서 화제 얘기도 그때 들었다 라고 알렸습니다. 차화영이 자신이 모란재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유수연에게 홍선태는 알겠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답했습니다.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서유라와 그 아버지에 관해 물었는데요. 모란재와 직원이었다는 것만 안다는 차화영에게 홍선태는 서유라가 우리 집에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나 싶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차화영은 자신도 묻고 싶지만 서유라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 물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목난 상처를 묻는 것만으로도 자작극이라 생각하냐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차화영에 홍선태는 대체 당신 진짜 얼굴이 뭘까 내가 본 적이 있긴 한 걸까 가족들한테 가면을 쓰고 살면 숨 막히지 않아 라고 물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서유라 악몽을 계속해서 꾸던 차화영은 신경안정제와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식탁에 놓인 술과 약을 본 홍진우는 방에도 차화영이 없자 유수연에게 서유라 병원을 물었습니다. 차화영은 서유라의 입원실로 가서 눈을 감고 있는 서유라의 호흡기를 떼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유수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유수연은 회장님 며느리로 산 7년이 허수고는 아니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알아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차화영은 울부짖으며 유수연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때 홍진우가 나타나 차화영을 말리자 유수연은 몇 사람을 더 죽여야 끝나시겠어요 한번 죽이려고 했던 서유라를 두번 죽이면 끝날 것 같아요 날 죽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당신이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 안 끝나 서유라가 당신 발목을 잡을 거고 내가 당신 목을 틀어 줄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던 차화영은 의식을 잃었고 홍진우는 그를 부축해 나가 버렸습니다. 고대철의 말을 듣고 병원에 온 강동한은 유수연을 걱정했습니다. 강동한은 차화영 이야기를 듣고 차화영이 직접 손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물었고 유수연은 그만큼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의미겠죠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것 같은 철의 여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한 강동한는차 회장 계속 자극하는 거 위험해요 라고 말했고 유수연은 나 강해졌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내가 강해져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내네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홍진우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운 차화영은 홍진우가 나가자 자리에 일어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고미숙은 차화영의 사무실로 들이닥쳐 아래층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로 속여 박상도가 있는 병원 원장과 통화했습니다. 원장을 속여 병원에 잠입한 고대철과 강동한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박상도를 탈출시켰습니다. 강동한는 유수연에게 약기운 때문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박상도는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차화영이 이를 알게 되면 병원지원이 끊길까 봐 입단속 중이라는 원장에 유수연은 원장이 자기 살겠다고 숨기는 덕분에 며칠 시간을 벌겠네요 라고 파악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강동아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는 홍진아를 발견 했습니다. 직원에게 강동아가 sa그룹에 갔다는 걸 확인했다는 홍진아는 강동아 의 곁에 다가가 냄새를 맡으며 유수연 냄새나 나 해서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고백하면 용서해줄게 그러면 나 위치추적도 도청장치도 다안할게 오빠 유수연한테 미련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강동하는 홍진아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며 분노한 홍진아는 왜 말해주지 않냐고 따졌고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라고 라고 소리쳤으나 강동하는 끝까지 홍진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번법행위를 일삼으며 그룹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차화영보다 부족하고 미숙한 홍진우가 낫다며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홍선태는 내가 당신 아픔을 보지 않았다고 했지 이제는 당신 아픔 을 보인다고도 했고 당신 지금 아파 나만큼은 아니지만 아픈 사람이야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짓을 벌려놓고 아직까지도 이 회사 하나를 아들에게 넘기지 못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라며 최선의 때에 홍진우에게 넘기겠다 말하며 고집을 꺾지 않는 차화영은 그대로 집을 나섰 습니다. 김혜경과 병원 검진에 나선 유수연은 병원에서 우연히 차화영과 통화하는 의사를 목격했습니다. 의사는 처방 바꾸라는 직후 바로 바꿨다고 말했고 차화영은 차도가 없는 약들로 바꾼 거 확실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의사는 그럼요. 왕 회장님께 처방드린 약은 공황장애와 안정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차화영은 그렇다면 대체 왜 홍선태가 멀쩡해지고 있냐고 따졌습니다. 처방보다 중요한 게 의지라는 의사에 차화영은 무능한 소리 집어치워요 오늘 왕회장님 검진 있는 날이죠 목숨 지장가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다시 처방해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엿들은 유수연은 홍선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진우는 하청업체를 사들인 사람이 강동하이 것을 알고 차화영에게 알렸습니다. 따지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차화영에게 강동아는 바른 파트너스는 sa그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아는 sa그룹 인수합병 제안서를 건네며 저희 바른 파트너스는 정식으로 sa그룹의 인수합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동아가 sa그룹을 삼킬 생각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던 차화영은 사무실에 온 홍선태에 놀랐습니다. 홍선태는 가방에서 약을 모두 쏟아 부으며 내 지난 세월 아사간 계 공황장애가 아니었어. 차화영 당신이었어 라고 분노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90회는 끝이 납니다. 91회 예고에서 강동하는 차화영 회장이 감금만 안 해도 막을 수 있는 불행이었어요. 라며 서유라와 유수연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에 a 이그룹의인수합병 문제를 고민한 차화영은 바른 파트너스의 대표를 직접 만나봐야 할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홍진우는 어머니 차화영에게 대체 어머니의 바닥은 어디까지 세요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뜻 말하고 홍선태는 차화영에게 당신 사람으로 움직인 게 배신감이라도 드나 라고 묻자 차화영은 내 옆에서 눈과 귀가 돼주던 사람이 당신 사람이었다구요 라며 놀라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끝을 맺습니다.